서 1분의 이니까 네. 이거, 기가연세체가 있는데. 네. 이거 원래는,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얘가, 여기서 분리가 안 되면, 어, 여기로 다 가버려요. 이게 다. 오! 가버려요. 그렇군요. 여기서는 비블리가 안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l i 서 이렇게 들어갔어요. 음. 얘는 i t t 에서는 i 블 of 안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l 는데 여기서 순열이 안 일어나 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다 가버렸어요. l 음.